니와 <웃음> 반포자이 브이로그. <웃음> 저희는 지금 반포역에서 내려서 어딜 가고 있지요? 반포자이역. 반포자이 아파트를 가겠습니다. 한도보5분 정도 걸으려나 아니요, 저 어제 제가 찾아봤을 때는 도보 한1 분이라 했으니까. 1 분은 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과연 코 앞에 있을지. 두근두근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60평 찍었는데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오! 오늘은 그 대망의 90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경이 진짜 좋아요. 저번에 나 진짜 제주도 천지암, 천지암이나 천지였다. 천지암 호뽀 그, 진짜 미니어처가 있었어. 그지예요 네. 그 미니어처가 가, 이쪽으로 가면 돼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야, 오! 야, 오! 야, 뭐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빨리! 오! 야, 이 야, 오! 야, <웃음> <웃음> 우리 신입 사원이에 이거 동글 있어. 조명. 어, 여 이거 가면 그래서 크기가 규모가 약간 마트 주차장 같아요 엄청 크네 그러니까 이마트 지금 온것 같은데 주말에 되게 별거 아닌데도 표지판들이 되게 잘돼있어요 맞아요 돼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게 동, 동호수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화도 크니까 이런 걸 잘해놨네 그래서 약간 마트 느낌 났나 봐아 그런가 어. 봐요 커뮤니티 시설 안에 독서실 이런 것도 다 돼있대요 국카페 이런 것도 택배는 그래도 몇번본것 같은데 독서실까지는 어.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신기하다 진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이게 너무 단지가 넓어가지고 어휴 아. 저 놀이터도 엄청 커 네. 다이나믹하게 해 어, 그러니 <웃음> 저기 아래 물만 있으면 워터파크 아니야? <웃음> 놀이터가 근데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저희는 어. 이제 이, 이다 보니까 놀이터는 그냥 아파트 안에 있는 편의 시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놀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들었어요. 뭐 아이들은 바깥에 이제 아파트 단지 모있는지를 뭐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그 중에 하나가 놀이터예요. 아, 진짜 좋아하겠다. 좀 좋아, 이거 좀 봐. 이거 어째 워터파크 아니야? 여기 <웃음> 물만 있으면 워터파크. 아니야? 진짜 좋아요. 여기 물 CG로 넣어주세요. <웃음> <웃음> 제주도에 이어서 잠시 레버랜드 갔다 왔고요. <웃음> 뭐야? 좋은? 초등학교 아니야? 아, 초등학교인가 보다. 애들 소리 하는 거. 단지 내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요. 네. 단지 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있는 거를 단어가 있어요. 학푸마라고. 학푸마? 그게 맘카페에서도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맞아. 와, 근데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 바로 연결되어 왜 있지? 잘했냐? 얘네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아니, 바로 보여! 수영가. 어디요? 어? 필요하죠. 진짜? 그냥 원천초등학교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이네 여기 주민센터도 있어. 있어요! 뭐, 주민센터도 왜 이렇게 주민센터도 커? 주민센터도 되게 잘돼 있어서 댄스, 요가 이런 거다 저기 안에 설있어아 아, 프로그램 어, 같은예요와 진짜 잘돼 있다 네 천천히 오세요 네네 네. 공인중개사님 말을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평, 90평 들어갑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실게요. 네 <웃음> 오, 진짜 고풍스럽다 이게 문이 도대체 몇 개예요? 와우. 네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공인중개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어. <웃음> 진짜 많아요. 6 0평 저번에 갔다 왔어요. 어, 그, 훨씬 어, 훨씬 네 언니요. 수납 네, 공간이 훨씬 많고요. 음 이쪽은 오라를 할수 있게 회전 되네요. 아니 이게 이 정도 신발장이면 몇 가족 음, 한온 네. 가족 신발 다 수납할 수는 있겠다. 네. 아 거울은 그냥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구나 네. 전시하고 응. 음. 신발 신고 네. 여기서 한번정검하고 네. 네. 가면 되는 네. 거죠. <웃음> 네. 네. 반대쪽도 그럼 네. 똑같은 네. 거예요? 이쪽은 네. 팬트리식으로 해서 수납장이에요. 네. 어 여기 조명은 아. <웃음> 아 여기는 실외용품 보관하면 좋겠네요. 폴프백이나 네, 네. 여러 가지 네. 음 수납 공간 신발장이 유정도 조명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조명도. 음, 음. 음, 한번큰 틀만 알려주세요. 아 이쪽은 응, 대표님 거실하고요. 네. 주방이고 네. 네. 안방이 안방. 이쪽은 이쪽 가족실하고. 네. 또 방이 두개 있어요. 일단 이쪽 90평은 거의 두 세대가 많이 살게 아 아주 공간이 아 응. 두 그러겠네요. 두 가족이 이렇게 네. 나눠서 네.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가 이제 가족실. 요 가족실 정말 넓은데요. 이거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은 네. 그냥 무료 옵션인 건가요? 무료 옵션. 아 <웃음> 오 조명도 이렇게 달려 있고 네. 바깥뷰 한번 네. 봐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와. 와. 다이는 조경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정말 위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동, 것 같은데요? 동관도 아주 넓고 아 멀어서 잘안 보이죠. 그럼 여기가 그냥 두 세대가 산다고 했을 때한 세대의 거실 역할을 네, 해주는 네. 거네. 아니면은 네. 좀 성인된 자녀분들. 네, 이쪽 분리돼서 좋잖아요. 아, 결혼한 자녀들 네. 이렇게 분리해서? 하셨죠, 하셨죠, 하셨죠. 그럼 이거 이 방. 여러분, 이거 봐요. TV 두는 곳 봐. 안방인데, 완전? 음, 여기 발코니도 있네요. 네,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네. 무료 옵션. 네, 무료 그, 옵션. 이쪽 가운데는 TV나 다른 걸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시즌이 좋죠. 대박이에요. <웃음> 열어보고 싶어요. 이게 아, 얼마나 어, 넓은지. 오, 근데 사막집. 확실히 사막집. 아파트가 몇년 정도 됐죠? 지금 딱 10년 됐어요. 아, 10년 예, 된 예. 아파트라서 약간 모던한 느낌이 납니다. 아, 네.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이긴 네, 하다 네. 아, TV 뭐이 정도 크기면 네. <웃음> 다들어가겠는이 정도 예. 사이즈 다. 이 정도? <웃음> <웃음> 이 정도 정도 들어가고 네. 수납관도 넉넉하고요 아 화장실도 화장실. 되어 있네요 주문은 네. 아, 거의 음. 눈마다 화장실이 음. 다 있어요 화장실은 뭐 특징은 아, 없을까요? 이쪽 화장실은 네. 이렇게 샤워부스하고 세데셋한이 거울 네. 그냥 거울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아 수납장! 네. 어 수납장 문을 활용했네요 네. 이렇게 되고 시계도 되는 건가요? 옵션입니다 네. 아, <웃음> <웃음> 대표님 먼저 가셔봐. 이쪽은 <웃음> 실외기실이에요. 아 발코니 안에서 네. 아, 네. 이쪽은 따로 확장하실 수 없는. 아, 아 확장은 아, 안 된다. 아, 네.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확장 안했도 넓은가. 안했음 충분히 <웃음> 크기 때문에 하실 그러니까. 가없어 아 그리고 이쪽은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네. 이쪽도 이렇게. 오 여기도 오또오 옵션이 되어 있네. 네, 아주 옷장이 다 설치되는. 아다 되어 있네. <웃음> 인스럽죠. 아, 그리고 어, 여기 뭐야 이거는? 아, 요 이거 넥타이 걸인가요? 네. 채살 채살입 와. 세 살, 세살 어, 정도가 오, 정도가 오. 여기도 화장실 네, 있습니다. 네. 아. 이쪽도 아. 좀 전에 보셨던 화장실처럼 음. 아주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는 음, 그러네요. 샤워 수스랑 음, 음.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죠. 미니멀하지만 다 음. 있을 건다 음. 있고. 네. 그럼 시스템 에어컨도 음. 방마다 다 있는 건가요? 예, 다 있습니다. 90평은 다르다. 네. 방두개봤고요 이제는. 이쪽 주방에요 주방으로 주방 어디... 봐야겠다. 아, 저거 장 진짜 예쁘다. 아, 우와, 샹들리 앱입니다, 샹들리 샨들리에. 앱. <웃음> <우와. 웃음> 대표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런 거. <웃음> 이쪽 아래 에방이랑식탁요 좀. 식탁도도 넉넉하다. 아예 주방이랑 딱 거실이랑 또 분리되어 수 있는 느낌이건 느낌. 네.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이쪽 이렇게 철학한다. 아, 고 그냥 벽을 또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네, 해놓은 공간, 공간 활용을. 아. 이쪽은 양문형 아, 냉장고 냉장고 두는 곳. 네. 깊이 한번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웃음> 깊이 한번 <웃음> 못 나오실 텐데. 못 나오실 <웃음> 텐데. 이정도됩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이 정도. 얼마나 어. 양문형 냉장고 ]까요? 충분히 들어실 음. 수 있고요. 이쪽도 빌트인 냉장고 이렇게 있어요. 아. 네. 아. 이쪽은 이렇게 수납공간이 수납 깊게, 깊게. 네. 여기도 되게 있고, 편. 네. 여기도 너무 고급스러워. 네. 네. 좀 상단부는 이렇게 전부 유리고. 아 좀. 유리구나. 네. 거울 느낌 나면서 네. 수납공간 걱정은 안할수 있겠다. 이 정도면 따로 설치하지도 음, 않아도. T.V.나 야채 요리하면서도. 네. 어 보통 아 여기 보조주방이 또 있네요. 네. 다목적실에. 보조 주방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 닫고 요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냄새나는 거는 저기 또 창이 있어서 네, 창도, 창이 거. 넓어서 환기가 어. 창이 도아주 어. 어. 와우. 어. 여기 세탁기 두면 딱 네, 되겠네요 세탁기, 주셔서 세탁기 주셔서 여기 주시고, 두면 되고 여기 빌트인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옵션입니다 옵션이구나 보조 음. 이쪽은 김치 냉장고가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나 사실 김치 냉장고는 어디다 두지? 이렇게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이쪽에 두면 되겠구나 에이. 진짜 크다 하우 네. 파스렌지랑 네. 여기 오븐 오븐도 옵션 여기 있으시고 이쪽에는 여기는 식기 세척기 아, 이것도 다 옵션 90평 다르네요 <웃음> <웃음> <웃음> 단점 찾아야지 <한> 분, <웃음> 남동향 네. 방향이시고 아, 아 남동향 아, 네. 해도 잘 네, 들어오겠다. 창이 역시 네, 이렇게 타워형. 네 한쪽면만이 아니라 아니 에어컨 도대체 네. 몇 개예요? 에어컨이 네, <웃음> 아, 네 개. 이것도 네 개씩이나? 아 이거 다네개씩이나와 진짜 어떻게 하니? 소파는 맞춤 올 쪽에 앞에 TV 있다가. TV나 대리석으로 되 있어요. 아 이것도 네, 대리석. 이고이쪽에 놓으시면 되고 소파는 거기 이쪽에. 이쪽에. 또 어떤 분들은 이쪽에 이렇게 앉아서 조금 <웃음> <쪽까지 웃음> 보시면은 이렇게 기억자가 많이 넣고 아아 이쪽에 이제 멋진 책상도 이쪽에 보시고 놀러가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아요아 이쪽 가시면은 네. 네. 여기는 또 방이 하나 네. 더 있는 거예요? 네 이쪽이 이제 안방 안방 네. 대망의 안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면어또 내려... 방이 또 안에 더, 더 있는데 아 에이, 역시 여기가 화장인데 네. 그냥 방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가 침실이고 네. 여기부터 네. 볼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앞반 네. 이쪽도 보시면 오빠 계장이 또 옵션으로 쩌라랑 네. 네. 되어 있고 한쪽 벽면이 다 그냥 <웃음> 옷장이네요 네. 이 옷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주하실 때 어. 이제 아까 보셨던 가운데 TV를 놓칠 수 있는 공간 아, 선택하시는 있예요 네. 음. 그리고 이렇게 전면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아. 아무래도 전체 옷장이시면은 네.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음 좋으시겠죠 음 그러네요 TV를 놓으실 수 있으면 아무래도 TV 놓는 공간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어, 발코니인데 발코니에 네. 어, 저쪽 조금 전에 서재로 쓰실 수 있는 그 동생 지나서 방하고 같이 아 연결돼 있어요 아 바깥 그 방이랑 전동용 빨래건대가 있고 네 전동 빨래건제가 있고 네. 네. 여기는 또 뭐예요? 아버다 네. 됐다, 됐다. 네. 아 실외기실. 실외기실 워낙 에어컨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분리되어 있죠? 이쪽에. 안방 안에 실외기실이 네. 있는? 이쪽도 그래서 이은 확장을 하실 수가 없고 아, 근데 어떤 그렇네. 분들은 이쪽을 막아, 서 조금 확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현재는 조금 아, 크게 어, 수는 수는 넓게 있구나 근데 거의 워낙 큰 평소라서 네. 따로 안 하셔도 넓죠 음. 방이 이렇게 중문으로 네, 분리가 중문으로 되구나 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네. 하면 바로 마주 보는데 어. 이렇게 화장대가 있고 아 근데 진짜 고급스럽다. 여기 막 진짜 사진 찍고 싶은데. 나만의 공간. 아 나만의 공간. <웃음> 어, 이쪽 딱 열심히. 아 여기 또뭐 있어. 아, 시즌 맥끄리식. 이거 막. 어. 와 진짜 넓다. 네, 90평당. 와 시즌 우리 다 들어와 봐요. 존이 다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들한테. 저희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이만큼 남죠? 드레스룸이 아주 크죠. 네, 너무 크다. 방 같은, 룸, 그렇죠. 그러니까 방 눈, 하나 방대요. 그럼 사이즈. 네. 그리고 여기 거울도 어, 있어. 요 거울도 있어. 거울도 있으신데있다 아, <웃음> 점검하고 갈 수도 네. 있고, 또 아기자기하게 수납 공간도. 네. 여기는 화장실. 짜잔. 깜짝 아아 놀랐어. 대박. 아 호텔식. 이건 너무 대박인데? 아. 어, 어. 짱이야. <웃음> 말, 뭐 말이 안 나. 네. 호텔식 월풀로. 욕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몇성급이에요4 성급? 삼성급에서 아, 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일단 <그래서 웃음> 가운데에 딱 월풀 욕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음. 샤워, 샤워, 샤워 부스. 아 무슨 양변기에도 분이 네. 달려 있어. <웃음> 무슨 양변기에도. 네. 정말 호텔 같죠? <웃음> 네. 이렇게. 진짜 호텔 같다. 제가 그리고 이쪽은 고풍스럽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아 여기 돼요. 여기 장난 네. 아니다 <웃음> 여기 조명도 조명이 다르지 않아요. 아 조명도 고급스럽워 그래서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조명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것 같아요. 샤워 가운 딱 입고 네. 여기에서막 괜히 <웃음> 너무 좋다. 어, 더 아늑하고 네. 아 어, 이거 더 입고 싶은데. <웃음> 그럼 계세요. <웃음> 아, 좀아 전에 발코 안방 발코니하고 연결돼요. 네. 거의 이쪽을 서재실로 많이 사용하지. 식당이나 또 식당 어. 같은 거 두시면은 더 네. 공간이 달라. <웃음>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이거는 가슴, 뭐예요?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안방이랑 연결되는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연결되는 네. 발코니. 네. 발코니. 거실과 같은 방향. 아 남동향 네. 방향이구나. 네. 네. 거실 화장실. 네 거실 화장실. 하시면 네. 좀 걸리실. 아좀걸리신대 <웃음> <웃음> 문을 아, 열면 화장실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아, 아 여기 또 화장대가. 중량 화장실. 화장자가. 이쪽도 이렇게 화장대 화장대에 네. 따라서 아 이쪽이 여러가지 수납할 수있지 수납공간은 그러니까요 렇게 그러면 지금 안방 쪽에 화장대가 하나 있는 거고 네. 거실 화장실 쪽에 화장대가 하나 더 있는 네. 거네요 네. 아 이쪽 화장실은 네. 공용화장실 욕조만 준비되어 있어요 욕조 음 있고 네. 거울은 네. 이렇게 네. 수납장 문이죠 여기도 네 이렇게 문이고 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계돼있고 네. 비대는 옵션인가요? 네 어, 비대도 옵션으로 자 지금까지 반포자이 아파트 90평 살펴봤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응.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짠 네. <웃음> 오늘 고생했어 짠 저희 오늘 조경까지 막 봤잖아요 맞아요 너무 지쳐 지금 놀이터 가서 놀고 어.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더 섬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발로 뛰었습니다 <웃음> 오늘 인상적이었던 거 뭐야? 오늘 인상적인 거 놀이터가 무려 4개라는 거 맞아 맞아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여기랑 가까운 거 그게 최고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다셋다 다 뚜벅이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밤포역에서 내려서 왔는데 그냥 바로 앞이니까 진짜 바로 앞이었어요 단지내 안에 초등학교와 가깝다는 게 제일 좋았고 음.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 폭포가 너무 <웃음> 내 스타일이 <웃음> 굉장히 지금 개인적인 개서, 것 같은데 지금 <웃음>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빠빠이 안녕. 안녕.